초리모리 i i i <목소리> 와아이고 뭐하시는 거죠? 지금 어... 아저씨, 잽... 뭐... 저라고 뭔 잽이요? <웃음> 귀엽다 잽... 좀 귀엽다, 친구야. 어이가 없네. 그냥 아이고, 몇 마리 나오는 거예요. 몇 마리 나와, 몇 마리 나와! 어. 좋은데? 이러면 우승각 나왔지. 마이애브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. 어. 아니, 이건다 약하니까 동발라야 되는데 안 약한데요? 내가 안 약한데요. 애들이 약한 거지. 내가 안 약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맛있다. 맛있다, 맛있다, 맛있다. 아, 제발 살려주세요. 제발 살려주세요. 오! 이게 일로 와. 개, 개이 오, 나이스. 나이스. 이겼는데? 이겼는데? 아, 어, 비겼는데? 이겼는데? 죽여버렸는데? 2.6%? 개 잘하네, 그냥. 에휴. 실력이지. 내가 세다니까 아니 내가 세다 그랬잖아 누사 중요한 건 아니긴 해 수인을 잘 키웠군요 이제 당신을 향한 내정이더잘 있을 거니요 이래서 죽는 거 아니야? 아! 60, 60 리뷰! 오케이, 오케이, 안 죽었어. 우사고난 선택이야. 아, 모듈이 좀더 나와줘야 되는데 모듈이 안 나와. 160리분도 넣어야 된다고. 아우, 됐다 됐다 쟤도 다도 쟤도 쟤도 쟤도 이게 쟤기지 이게 도기지 니가 니가 니까지 완벽하다. 가니